<웃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 둘셋 반스크 <웃음> 그만 찍어야지 고맙습니다다 지원해 준대다가 어제 또 건강 음주 실천 말, 음주 실천 말, 음주 실천 말 응. 건강 안 음주. 먹어야 되는 거야 절추도 아니고 뭐 <웃음> 거... 안녕하는선 인형 이중에서 돌아가면서 우 네. <놀람> 계속 <놀람> 그럼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할때 이벤트로다가 <놀람> 이다 저희가 설계기 시다가두시서한 거예요. 인형은 <놀람> 직접 만드는. 니까 양말 공에 어쨌 전방기 프로그램으 양말 공에다양말양말에다 안에 그래서 이제 자투기면 진사운 미신 1세 되잖아요. 자가 저거잖아요. 지지 에 대한 어디가서 아, 좋은 글귀만 아. 써서 그 사람이 이렇게 에다 이렇게 놓고 네빈 인사 한번. 하나씩 뽑아서 일렇게 앉아 거는 거를 개소식 <웃음> 때 그렇게 이벤트를 했어요. 그,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또 원숭이 빨간 원숭이 해라 기별는세 개를 더 만들어가지고 축하 메시지를 그냥 저희가 적어드리고 내년은 닭이래요 닭 세상에 온대요 동네 가지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박서다 쓰십니까? 예, 예. 에다 기자예요. 잘 만들었죠, 그거? 너무 자자 많은 얘기 기자가 많고요만들놓고 보니까 예. 산이랑다 사료도 관리를 못 그걸 우리 지키는 했입니다열다 분. 일제일치가 일찍, 좋아요. 이 책이 이게이꽂혀말이아요이 책이 꽂혀가 좋아요. 혼자 아 받으시아대표님이나 어. 뭐 저나 다아요이책님들을다봉사요이는거예요이책가막이혀아요이책 옷은 안 입히고 옷을 팔아요. 밖에는 옷을 요개 들지 않죠록 쳐. 이 회장님 여기저기 치는 거야. 퇴출. 하루 동안 말 못하니까. 당도 해. 치고 당 네. 세게 쳐. 옷을 팔아요. 어저께도 말씀드린 거 같이 여름에는 300원에 파시더니 겨울 됐다고 뚜껍다가 어, 500원에 아, 200원이 인상됐더라고. 아, 우리 코디 선생님이 마음대로 오는 거예요. 어. 네. 옆에 쓰있더라고요. 500원이라고. 네. 네. 목도리 하나 있을 네. 게 있는데. 아니 그거는 집맘들이나줘 네. 그거. <웃음> 일년전 했더니 500원 올렸어. 5 0방 200원 올렸어. 300원. 이300 300 우리 저금통 <웃음> 보여드리다 있다 아, 대표님. 진짜. 저금통. <웃음> 저기 책상 <웃음> 밑에 있어요. 선생님, 방과 후 아동 돌봄이 하시면 어떤 주로 어떤? 그냥 매일 매일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요. 여기 우리 방과 후 <웃음> 돌봄 선생님, <웃음> <우리> 정현 <정연> 선생님, <웃음> 정현 선생님, <우리> 저기 <웃음> 지킴이 선생님. 선생님인데요. 문하시 음, 채용, 아, 아, 매주 두, 두, 두 번씩 하신 했는데 하신 매일 짠거해요 아, 매주 두 번씩 하는데 프로그램을 보통 다섯 가지로 돌리고 있어요. 저희가 비즈공예, 그다 풍선아트, 그 다음에 아동 요리, 종이 접기, 중간에 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저희가 두 분의 선생님하고 저와 네. 같이 해서 재능 있고 자격증 네. 있는 내가 것을 내가 프로그램에서 그 중에서 저희, 중, 저희 두 사람이 그 자격증을 다지고 네. 있어서, 있어서, 있어서, 있어서 아이들이 좀, 지르지 하자. 않게 하자. 프로그램을. 하자. 하자. 그래서 일주일에 두번한 시간 반씩 해. 요 수고하고 수고. 아이들 몇명 정도가 한 개는 13명이에요. 전정적이 아닙니다. 아니 안 일단은 우리가 3, 4일 마지막으로 한 아이들만 하는데 지금은 더하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끝나면 차후에 내년 2017년도에 계획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계획안에 따라서 만약 계속 하게 된다라면 저희가 20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두 분이서 저희가 방부, 수업하면서 아이들이 특출난 아이는 이렇게 선생님이 두 명씩 해야지 수업이 원활한 진행 방법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방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이 이제 부님이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 아, 아, 우리 아이는 튕yllات, 함러드, 이제. 해, 여기 바로 학교 앞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 <목> 저희 시장님한테, 아, 그 우리 을 하면 시장님 접수를 하셔서 인원이 오가되지 않게 다 정원이 <목소리는> 있어요. 그래서 20명인데 이번엔 13명이셔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네, 죄송하셔서. 시이징요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아동 돌봄이랑 레고 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레고는 지금 저학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네. 아 아동 돌봄이랑 아이들이 중국 되기도 하나요 아니요. 네. 아니, 저희는, 안안 저희는 안 아예 1인1 1인, 프로그램만 전 세계 이렇게 정했어요 저희끼리. 대표님이 혜택이 여러 아이들 혜택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인생의 지금 생 어른들 마찬가지. 로른도좋 이리 이고그램면 국민아 때리기는 뭐예요? 국민아 네. 네. 네. 때리기는. 국때리기인 아, <웃음> <웃음> <웃음> <강민아> <웃음> 아, 얘가 제한거 <이제 웃음> <애까란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그기 보다 재밌는 뭔가 아니, 아니, 아니. 같아가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그아면 아니. 아 아니. 고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인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일주일에 네, 한 번씩 그두 가지는 네. 어떻게 말씀드리는 것 같이 네. 학교에서 교전 선생님한테 교실 하나 빌려달려서 거기서요. 음... 프로그램상 음... 그게 자리를 음... 많이 음... 하게요리그랜또 뭐. 아, 곳이 있고 뭐. <놀람> 동예도 <동해에도> 또 <놀람> 마신 거고 여기서 못 하니까 학교에서초인 강좌를 하신 분들이 마을에서 하는 이동그관리소에 동사자로 다시 오시거나 이런 경우 그런 분이 있어요. 끌어드리려고 하게요 유아는 더이 오시지 마요. 유아는 더 코스가 부족하 어, 그만 받던 거예요. 계속 사는 없잖아요. 수백만 쓰는데 2 0 0 사는데. 서돈 오지 말라. 매월 반드시. 수당료를 주려고 제도적인 것도 있다. 실가에서직들에 나온. 그런데 에 송무가 나왔으면 아사다가공사이사만할수 없잖아요. 여가있는 그래서 저희가 어, 마을 도미 간단 집들이 할때 거기 여기 마을 도미의 팀장님이 계시거든요. 남자분이 이제 세 분이 마을 도미이 하시는데 간단 집들이 나갈 때 2인 1조 아니면 3인 1조로 같이 나가요. 그래서 마을 도미를 한 분에 우리 여섯 분 지키는 데입니다. 한 분이나 두분 쫓아가요. 그, 그 이유는 얼마한번 출장 나갈 때마다 약간의 인건비를 지나요 네. 예산 올릴 때 인건비로 피해서 보는 요 <목원이서> 원래 시에서 원하는 거는 말도은 선생님은 상주를 시키라 그랬잖아요. <목원이서> 근데 말도은 선생님은 상주시킬 만큼 인건비 <목원이서> 나갈 그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않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접수될 를 어, 때마다 당신네도 어, 일이 없을 때, 개인 접수하시니까 일이 없을 때 한주에 오셔서 한주에 사무실에서 접수를 어. 받으면 사무실에서 음. 또 이렇게 대본을해드리고 그래서 출장 나갈 때 약간의 실비를 지급을 해드려요. 제가 음, 도가니까 이분들을 지원하는 분이더라고요. 이분들 지원하는 돈, 활동, 어, 활동도 있데 저희 응. 응. 인건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스스로 응. 알면 응. 연결시켜가지고 받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간단 집들이가 저희가 어제도 아, 한 270번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공사도 한두 번은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꾸준히는 <웃음> 못해요. <다 웃음> 여성분들도 자기 직업도 있고 남성들은 더군다나 경제 <웃음> 활동을 해, 해야 되는 그러니까 분이기 때문에. 나오면은 약간의 출장을 나가면 간단히 수당을 지급하는 거를 저희끼리 내부끼리는 정했어요. 네? 그 인건들이 서 우리가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요 신천동, 여기 이름이 신천동이에요? 네. 네. 신천동 애들만 네.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뭐 대학동에도 상관없어요. 아, 여기 아직도 대학동이에요. 여기는 신천동인데. 길 건너는 그대하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굳이 뭐 행정같이 딱딱 뭐 경찰서든가 처방서는한발 차이로다가 니네 너희 구간이니까 니네가 처리해야지안 나가잖아. 출동 안 나가잖아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자동 정황동에서도 오면 안 걸어도 됩 딱딱 이렇게 뿌려진 구역이 아닌. 근데 이제 우리끼리 내부를 정할 때는 동네 관리소를 기점으로 해서 한 2,100세대 되는 여섯 개. 아, 이제, 관리소리가 2600세대? 네, 네, 이 통해서 이튜 그렇게 그냥 내부으로 전해온 거지? 그후에또 오면은 뭐 어떻게 목감동이감동로가지 어. 여기서 서비스 네, 받으 분이 목 감동으로 이사가니까. 응. 네. 어디 <웃음> 가. 네. <웃음> <그리고 또. 웃음> 저 청소년 환경 정화하시 어,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본화가 <웃음> 있는. <웃음> 항상 저희가 하반기때부터 시작을 있는데, 했거든요. 그래서 15명, 16명이 오셨어요. 어. 저 애, 아이들이 왔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요번주로 3명이 접수를 했어요. 아. 학생들이 벌써 쫙분자동에서 왔는데 아. 왜 이렇게 저기 애들이 뭐, 많이 접수를 뭐, 했는데 뭐, 뭐, 저확인 해보니까 그 애들 학교에 제출되는 그사 아, 시간이 아, 정말, 끝났대요. 아, <웃음> 아, 그렇게 아, 접수가 딱 끊어진거야. 그래서 오늘 3명 접수했는데 그래서 오늘 애들이 많이 접수되면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제가 시작하리는데 아, 아, 아, 아, 3명 접수되면 안는해서 저희가 옮겨요. 잘하는 것은. 자원봉사를 해주수 있는 거네요. 한럼 어떻게 하셨어요 애들 아, 아 저희가 인증기관 저희 따위는 따로 없잖아 그 알수? 자원봉사 인증 알수? 기관이 어, 있는 인정해 어, 응. 줄수 응. 있는 기관이 라 아, 동네, 동네 이 관리소도 자원봉사 인증기관이고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시흥시 자원봉사 센터에다가 애들 봉사하면 올려요 그럼 자원봉사 센터에서 그 인증물 자원봉사 포토 가인드가 있잖아요 그 매일 아주 애들은 피트로 확인해 달라고 갖고 <목소리도> 빨리 확인해 달라고 봉사 인정시 그렇죠. 그 대신에 간단히 들을 나갈 때는 약간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건안돼하 오늘 같이 정상 같은 상는 전혀 사이 아니고 다음 다음에시서 활동하는 거. 그러니까 돈을 받는 거는 안 하네. 연계가 많이 되어 있네요. 거기다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여러 기관들이 연계돼 있네요. 네, 여섯 개 기관하고 저희가 협약팀을 하잖아요. 복지관은 뭐예요? 아, 복지관이라고. 거기 <목소리가> 하고 많이 해요. 대학 복지관인데도 <목소리가> 로이 많이 있거든요. 동은 틀리더라도 많이 저희랑 협약을 많이. 거기서 뭐를 또 하지 요 거기서 복지관에서 또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복지관은. 그때 우리랑 같이 항상 동참을 해요. 하는 우리 또 행사 때는 복지관에서 또, 또 도와주고 예산도 또 거기서 조금 또 이렇게 뭐 해주시고 뭐 물을 사주신다든가 시뭐 제가 어제 못 들어서 그러는데 처음 이걸 시작하게 하신 분이 있나요? 우리 대표님하고 저하고 처음 시작아니다 그냥 일반 인이십니까 일반 일이십니까? 주부에 주부에 어떻게 있을지 출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작년 9월달에 동자님이 동네 관리에서 이런 거를 자꾸 주입을 시키더라고요 거기에 하면은 뭐 아, 택배도 아, 갖다주고 아, 공구도 아, 빌려주고 아, 그런 거를 해래서 아, 하면 좋겠다 해도 아, 아, 근데 이제 아, 공간이 아, 없으니까 아, 그 다음에 아, 몇달이흘렀어요흘르고 아, 아, 아, 나서 아, 우연찮게 아, 이집 주인이 아, 옆에 주민자치의원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관리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 옆집 이거 써. 마음대로 써. 10년이고 100년이고 마음대로 써. 그렇게 해놨는데 막상 우리가 이제 막 공사가 들어가니까 마음이 바뀌었는데 <웃음> 나중에 팔아먹는데 그래서 3년 계약을 했어요. 부동산 모시고 가서 3년 계약을 무상으로 해놓은 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된거예 그래서 이제 공간이 나중에 어제도 아, 말씀드렸는데,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뻔이야. 공간을 어떻게 확보를 해줘야지, 네. 2년이면 응, 끝이 응. 나는데, 어떻게 해보냐이는 때문에, 그리 생각하고 아, 계시는 바. 아, 아,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 공모사업, 저기, 응모를 할 때, 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 우리를 선정해 주신 거예 아. 시에서. 공간이 없으면 안해버겠어요 아, 공간이 아, 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때, 전략 공모 사업으로다가 시에서 <목소리도 글쎄> 공고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상은 한것 같아.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하겠다고 예산서 하고 사업계획서도 올려갖고 작년에는 그냥 공간도 선거 한몇백 하고 홍보비 <목소리도> 전단공 그만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2월달부터 시작을 하는 사업이고 2월부터 올 2월부터 공모 사업은 작성은 누가 했어요? 제가요. <목소리도> 다른 일을 하고 계셔서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아니야, 아니야. 안아 아니면 사장님이라도 그냥 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애 아빠는 어렵지. 어우, 쫓기고 있다. 동네 관리 좀. 아 애들 이제 저 청소하러 나가려고. 기획 공원은 배가 있나? 아무것도 떨린 거예요. 그래도 시작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겨울이 이제 다가오니까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저희들이 어, 모기장이나 방충망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이제 겨울이 돌아오니까 어, 창문,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보강을 해야 돼서 지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어, 창문에 이제 그 뽁뽁이 그게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해서 겨울을 좀 따뜻하게 날수 있는 어. 어르신들 가정에 대해서도 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큰 껌이 오면 죽어 복지한테 저희가 네, 네, 이 저분들이고 다 중요해요. 지금 써먹고 있어요. 아, 아, 지금 아, 지금 그냥 걸어오는 그오는게 가... 아니에요. 제가 마을 다 주민 다 같죠 지금. 저기... <웃음> 같아요, 나 지금 주민으로 찍히는 거야? <웃음> <웃음> 그렇지. 저한번 인터뷰 좀 하시죠. 여기 이용해 보시니까 어떠신지. 못 가면 못갈것 같고요. <웃음> 신천이 좋아요. <웃음> <웃음> 신천이 좋아요. <웃음> 신천이 좋아요. <웃음> 아, 안 가실 것 같아. <웃음> 네, <웃음> 네, 안 마을이 따뜻하고 <웃음> 참 정하기 좋네요. 거시 해봅시다. 여기서 그냥. 영판 네, 줬어요. 응원의,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겠다. 네. 우리 아진 예. 아. 고맙습니다.